자, 몸이라는 스케일 한번 해볼게요. 몸, 몸, 몸, 몸, 몸, 몸, 아시겠죠? 네,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몸, 몸, 몸, 몸, 몸, 몸. 어, 잠시만요. 그렇게 턱이랑 혀 뿌리 부분에 힘을 많이 안 주셔도 돼요. 좀 힘을 풀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선생님, 오케이, 힘을 빼고. 멍멍멍멍멍멍멍 어 그렇게 성대가 막 벌어질 정도로 힘을 다 빼자는 게 아니라요 어좀더 자연스럽게 그냥 멍멍멍 이렇게 말하듯이 한번 해보실래요? 아 힘을 다 빼는 게 아니라 좀더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멍멍멍멍멍멍멍 어우 잠시만요 자어 우리 모든 걸다 잊고 다시 처음부터 해보도록 해요 코로 이렇게 깊게 심호흡하듯이 편하게 쉬신 다음에 음 이렇게 긴장을 풀고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선생님! 자 긴장을 풀고 음 아니 그게 아니라 좀힘좀 좀 빼고 다시 해보세요 네 선생님! 음 죄송한데 환불해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의 노래하자 보컬롱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냥 성대를 벌려버리고그 외에는 어이렇이나 메소드를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이 이런 식으로 턱에 힘을 주며 혀뿌리를 아래로 누르는 습관이 강하게 들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습관은 이 버블티 빨대 하나로 아주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턱에 힘을 주고 혀뿌리를 아래로 누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발음에 따라 입을 위아래 혹은 양옆으로 아주 힘을 주며 벌려준다는 것입니다. <웃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 턱과 혀뿌리에 힘을 그렇게 주는 것일까요? 가장 크게 본다면 결국 이유는 하나로 규결됩니다. 음색을 너무 강하게 내려고 해서 그래요. 강한 음색을 내려고 턱에 힘을 주고 혀뿌리를 아래로 누르며 목을 꽉 조이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 운동학습이 너무 강력하게 되어 있어서 약하게 내는 방법을 아예 까먹어버린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굳이 강하게 낼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데도 말하는 소리와 노래하는 소리 이 두가지 명령 중에 노래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이 턱과 혀뿌리에 빡 힘이 들어가는게 그냥 운동학습으로 자리가 잡아버린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 언제부터 이런 습관이 생기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열의 아홉은 목열기를 연습하다 그랬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하품을 하듯이 긴장을 풀고 어... 이런 식으로 목을 열어줬어야 되는데 턱과 혀뿌리에 힘을 빡 주면서 목을 열어야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오히려 이 목을 조이면 조이는 만큼 본인은 목을 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신 분들께 자 힘을 좀 빼보세요 릴렉스를 해보세요 라고 해봤자 절대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때는 이 버블티 빨대 하나만 있으면 아주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말을 하는 상황이냐 노래를 하는 상황이냐 오케이 노래를 하는 상황이구나 목을 쪼이자 이런 식으로 아예 운동 학습이 되어버려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발성이나 노래를 하는 상황이 아니라 다른 상황이라고 인식을 시켜주게끔 이 빨대를 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보면 됩니다 이 버블티 빨대 하나로 정말 너무나도 쉽게 이 습관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빨대를 이용해서 어떤 음료를 마실 때 턱에 힘을 주는 사람 아무도 없죠 정말 기가 막히게 이 모든 긴장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작은 빨대가 아니라 이렇게 구멍이 큰 버블티 빨대를 이용하는 이유는 이 빨대의 구멍이 작아질수록 성문상압이 높아져서 성대가 더욱 강하게 접촉하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성대 아래로 압력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긴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멍이 큰 버블티 빨대를 이용하게 되면 성대도 그리 강하게 다치지 않고 압력도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이 습관을 고칠 수 있는 거죠 자, 버블티 빨대를 이용해서 턱과 혀뿌리에 힘을 주는 습관을 고쳤습니다. 그 다음엔 뭘 연습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글루탈입니다. 그동안 목을 조여가며 성대를 짓이기듯이 접촉시켜 왔었으니까 목을 열어준 상태에서 순수하게 성대만 닫아주는 그런 연습을 해줘야겠죠. 이때도 바로 버블티 빨대를 이용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굳이 턱에 힘을 주는 사람만 이 연습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목을 조이는 습관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 너무 심하게 턱에 힘을 주는 케이스가 굳이 아니더라도 이 버블티 빨대와 함께 글로타를 연습하는 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장르를 불문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영상을 보시면서 쉽게 연습하실 수 있게끔 제가 피아노 스케일을 같이 제공해드릴게요 연습하시는데 큰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한번 씩 부탁드릴게요. 처음으로 해볼 연습은 8531 스케일을 하행으로 단음씩 내보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해볼 연습은 우가 아니라 처음에 공기와 함께 후 라고 단음으로 소리를 내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우선 남자분들 먼저 해볼게요. 여자분들은 타임라인을 이용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꼭 후로 시작해주세요. 대한 길게 낸다는 생각으로 뭐 가성 진성 이런거 생각 안하셔도 돼요 턱에 힘만 안들어가는데 집중하시면서 삑사리가 나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하면서 연습해주세요 이번엔 여자분들입니다 시작해 주세요. 길게요, 최대한. 삑사리 나도 됩니다. 턱에만 힘 들어가지 않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까지 반복하시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우글로탈 연습을 해볼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턱에 힘을 주는 습관이 굳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연습은 모두에게 도움되니까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 부, 부, 부, 부, 부, 부. 이런 식으로 1, 3, 5, 8, 5, 3, 1 상행 후 하행으로 스타카토로 해볼 겁니다 그럼 남자분들 먼저 시작해 볼게요 절대 길게 내시면안 돼요 아주 짧게 마치 배가 아픈 사람처럼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연습해주세요. 이번엔 여자분들입니다. 스타카토로 짧게, 짧게, 짧게 해 주시면 됩니다 절대 늘어지시면 안 돼요 마치 배가 아픈 사람처럼 자, 여기까지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글로탈 연습을 할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목에 힘이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괜찮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우리는 목은 열려있는 상태에서 성대만 강하게 닿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자, 목이 열려있는 감각은 내가 정확하게 모음값을 유지하고 있느냐라는 감각으로 집중해 주시면 되고요. 글로탈이라는 사운드는 성대를 압축을 시켜줘야지만 으, 으. 생기는 사운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에 힘을 주는 느낌이 납니다. 하지만 모음값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목을 조이는 랑한 느낌이 전혀 다르죠. 그러니 정확한 모음값을 인식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그토록 고치기가 어렵다는 턱과 혀뿌리에 힘을 주는 습관을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결과만 놓고 보면 이 버블티 빨대 하나로 너무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메소드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에는 굉장히 많은 이론과 공부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턱에 힘을 주며 노래를 했던 시절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게 정말 얼마나 답답한지 저도 잘 알거든요 이 연습 방법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하 노래하자 보컬설 홍배꼬였습니다. 감사합니다.